안녕하십니까 식구님 여러분 <웃음> 거의 영어로 나와서 <나왔어. 웃음> <웃음> Welcome to the King's p a r k 거의 나왔어 <웃음> 안녕하십니까 식구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King's p a r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더 가까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성전에 어, 하게 되면은 여러분하고 우리 인터넷 어, 식구님들하고 <웃음> 어, 직접적으로 만난, 그, 말할 말씀할 수 없으니까, 그, 대중의, 그, 뭐야, 성전, 성전에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제, 한테 말하게 돼요. <웃음> 그치. s 인터넷 식구님들이 조금, 어, 그 날들의 사랑을 못 받으시지만,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 예, 한번 수요 예배를 성장, 성전, 성전에서 보고, 어, 다음 주에 인터넷 킹스포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더 가까이 다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이렇게 가면서, 방글로 가면서, 성전 킹스포 스튜디오, 성전 스튜디오, 성전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어, 이런 방식으로 시, 지금 시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시, 내용을 통하면서, 일단, 어, 성전에 있는 식구님들도 어, 사랑도 받고 그럼 다음 주는 인터넷 식구님들이 좀더 집중적인 사랑 받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 에 좋아하시면 지금 코멘트에 댓글 한번 남, 남겨주세요. <웃음> 우리 그 젊은 놈들이 다 들어왔나? 코멘트가 나오고 있나? 젊은 놈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웃음> 어제 아주 좋은 주짓수 훈련 어, 했던 것을 들었는데 한, 한 아이가 어, 기절했다고 <웃음> 그러니까 너희들 대팔 배우 배워야지. 에? <웃음>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어? 그렇게 된다고 <웃음> 어, 너희들의 어? 견습사범들이 너희들 훈련시키지만 이대왕님이 어? 걔네들 사범으로서 걔네들로 몇번 쓰러졌어. <웃음> 그래, 안 그래, 빅담은 너도 쓰러졌지. <웃음> 어? 하여튼, 그런 것이 다 그렇게 돼요. 이거는 생사의 싸움의 훈련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는 약한 놈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젊은 놈들이, 어, 자기들이, 자기들의 현실과, 자기, 어? 자기들이 센 척하고 쎄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어, 어, 부족한지 또 얼마나 실체적으로 어, 조금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자기들, 자기들을 완전히 박살할 수 있는 사실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어, 충격으로 말미암아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이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훈련 통하면서, 너희들의 처음으로, 인생의 처음으로, 너희들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 사 사회한테 보여주는 나 아니고, 그거는 거, 가짜니까. 그거는, 어, 보여준 나는, 너는 너희들이 뭐센척 하려고 하고, 나는 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나는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거짓말들 많이 하지만, 실체적으로 이런 격한 무도훈련 을 통하면서 너희들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너희들 폭로되니까, 사실은 그거는 너희들의 큰 선물이야. 그러니까 우리 견습사람들이 너희들을, 박살하고 완전히 실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너희들 느껴보면서 그 내용 통하면서 너희들의, 어, 뭐야, 숨기려고 했던 거짓 내용들이 폭로되고, 너희들이 현실, 현실이 나타나면서 훨씬 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 알겠나, 젊은 놈들? 한번 댓글 보자. 그러니까, 어, 이런 내용 통해면서 우리 현수 사본들한테, 사본들한테, 한번 큰 박수를 보내자! <웃음> 자, 자, 자. 어? 나오나? 어, 어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어, 오케이. 어, 어. <웃음> 어 우리도 지금은 우리 그 어? 철창 모더바이크 어 클럽 하고 팀을 만들고 있는데 이팀 통하면서 이제 특별히 참전용사들이 참전 용사들과 어, 어, 베테란들, 그간 그러니까, 어, 그렇지 전쟁에 싸웠던 <웃음> 그런 분들이 미, 특별히 미국에 오토바이 타면서 어, 자기의 전쟁에 그었던스트레스들과 그런 그 트라우마하고 내용 등, 내용들을 이렇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웃음> 오로바이 라고 생각하면, 물론 깡패들 많이 있지. 깡패 그룹들 많아. 오로바이. 헬스인제스라고 몽골, 어, 팀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뭐, 어, 어, 뭐야, 어, 살인도 하고, 깡패짓도 하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런 오로바이 클럽들이 사실, 깡패 클럽들도 많아. 근데, 어, 그런 세계에서도 좋은, 좋은, 아벨권이 있는 좋은 생사 주관할 수 있는 좋은 깡패들. 그거는 참전 용사들. 물론 깡패 아니지만, 근데, 어, 실체적으로 전쟁 싸웠던 그러한 무서운 남자들이 이제 오토바이 그룹들과 어, 그런 팀들 만들어, 만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한 3년 동안에 계속 우리랑 이제, 어, 이대왕님과 2대왕과 3대왕권과 가용화벨이 국진님 어, 특별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이분들 많이 만났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 특별히 참전용사 그룹들의 까만 어, 레다잠바 아니면 조끼 입든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신 같은 패치가 많아요 패치 한국 사람들 패치 알아? 패치? 패치 뭐야? 패치는 로고지 로고 아니면 심볼 로고가, 그려져 있는... 로고가 패치 않아 한국에 패치가 않아 어. 하여튼 패치 같은 것을 그 짬베 엄만데야 붙여요 해골들도 많고 뭐뭐 뭐. 왜냐면 이 깡패들도 많이 이런 거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한 세계에서 이제 참전 용사들이 이제 오로바이크 클럽과 그룹들 만들면서. 깡패들이 이제 그런 세계를 완전히 주관할 수 없을, 없을 정도로, 어, 할수 없을, 없, 없을게끔, 없을게끔? 없, 없게끔. 없게끔. 한국말 안 나오네. 없게끔, 이제 참전용사들이 바이크 타고 다녀요그러니까한 3년 동안에 우리 탑라인 회장님과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와, 어, 이 우리랑 같이 타자고, 우리도 바이크 탈줄 아니까, 어렸을 때, 우리 형님들랑 많이 탔으니까. 우리, 그, 어, 아버님 문시 집안에 남자들이 이런 위험한 것들 많이 해. 하여튼, <웃음> 이런 걸 통하면서, 어, 한 20년 동안 안 탔는데, 계속 한 3, 3, 3 4, 3, 3년 동안에, 이번에 계속 우리 같이 타자고, 바이크 좀, 바이크 좀, 어, 구입하라고, 그러면 우리랑, 어? 어, 가까워진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계속 계속 밀고 밀고 밀고 했어. 그러니까, 올해는 드디어, 우리 바이크 이제 국진영 님이 이제 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어, 이제 제가 하나 할리데이비슨 바이크를 이제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어, 어, 국진 삼촌이 신만이가 이제 곧 동이랑 진동이랑 이제 축복받을 거니까 우리 신만이한테 결혼 선물로서 어, 그런 바이크도 사 주신 거예요. 음. 하고 시계로한테 <웃음> 어, 시계로 한테 우리 팀 이제 시계한테 돈을 빌려주고 시계로는 어, 그 바이크 살수 있게끔 시계로는 누구보다도 그~ 양반이 누구보다도 (3대) 왕권 위에서 봉사를 했어요 이세들 중에 여기 어, 뭐야 온 다음에 여기 펜션에 온 다음에 정말 그 가정이 특별히 그~ 다시로가정이리오 시계로 어, 하고, 최근에 노부에, 노부에, 하고 마르타, 다시로상. 아마 누구보다 더 전체적으로, 가정 전체적으로 봉사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치? 맞습니다. 특별히 이세권에서 시계로군 같은 애가 그렇게 이대왕님이 시키는 모든 일들 그냥 돈한 푼도 안 받고 한 3년 동안 그냥 모든 시키는 거다 했어요. 누구보다 더 열정있게. 싸우면 싸워. 어, 진흙 훈련이면 진흙 훈련, 부스크랍 훈련이면 쓰레기 봉지에서 자흥 훈련이면 다했어 진짜. 걔는, 걔는 시키는 거다했어요 투정 없이. 어, 딴 애들이 부스크랍 시키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시계는 좋아하고, <웃음> 우리 왕비도 부스크랍 훈련 너무 싫어하는데.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시계는 항상 감사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걔는 참 하나님의 선물 이 있어, 걔는. 하나님의 그런, 선한, 그런, 그, 어, 어? 선한심과, 그, 뭐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이 세권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시계로한테 많이 막히고, 또 특별히 평화군 경찰, 어, 이제, 어, 뭐야, 견사사범첫 번째 견사사범이었지그 <웃음> 양반도 이제, 이제, 길르면서 걔는 이제, 거의 제일 많이 이제 막히게 됐죠. 계속 봉사로 했지 그 다음에 아카데미가 시작하는데 시계르가 거기서 담당하고 다음에 빅담원도 들어가고 빅담원도 걔도 참 복, 봉사도 많이 해 하여튼 이런 선한 애들이 그렇게만 하냐면 섭리와 자기 유전자 후생유전자를 후생 열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대왕님한테 그냥 이런 내용들 뜯어먹으려고 한거 아니고 걔네들도 투자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시장으할수 있는 시간과 자기 할수 있는 내용들로서 봉사와 내용들로서 걔네들 특별하게 투자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얘네들을 믿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물론 걔네들이 완벽하지 않고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기간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기반 기반이 어참 어 좋았 좋,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그 그 나이에 비하면 시계로 할 시간이 이런 애들이 그 나이하고 비하면은 훨씬 더 성숙했지 이대방님 훈련받고 훨씬 더 강한 남자도 됐고. 베테남자들 아니고 어 이제 좌파 놈들도 아니고 좌파 세뇌만지 당했으니까 모든 애들이 이제 이대왕님 훈련 받으면서 이제 좌파 놈들이 왜 나쁜지 또 위험한지 어, 이좌파 사기 사상도 다 이해하고 완전히 딴남자이됐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들한테 훨씬 더 멋있는 남자이 나타나지만 어, 그런 훈련 통하면서 또 이대왕님 많이 뜯어 말았지 하고 어, 이 대왕님한테 많이 어 어, 어 뭐야 어, 훈련 통하면서 격한 훈련 받하면서어 많이 목도 쪼이게 되고 어 팔과 다리가 꺾이게 되고 뭐 다치게 되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근데 이대복님이 사랑으로 걔네들 을 훈련 시켰으니까 이제는 걔네들이 이제 세졌어 남자로서 어? 그러니까 이생쇼 아카데미 애들도 오면은 이제 걔네들이 이제 걔네들 훈련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채워졌어. 어? 하고, 이제, 아카데미 아이들이 이제 그 혜택을 받는 거야, 이제. 그, 어, 그런 선한, 사랑스러운 목자, 어, 길 걸어가는, 어, 어, 좋은 남성들, 여성들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 어, 그런 견수사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음, 견수사분들이 그니까 러 너희들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여자 쪽에 이모하고 우위가 같이 어제 어. 그러면서, 이거 통하면서 너희들이 더 성숙해지고, 어. 또, 이 젊은 놈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길러는 마음도 생기고, 어. 너희들, 너희들만 생각하는 거 아니고, 견성사람들 말이야. 너희들의 발전만 아니라, 딴 사람들의 발전. 사람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병원 경찰 모토야. 어? 나만 아니야. 딴사람들 발전시키고, 딴 사람들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사탄 세계를 무너뜨리는 어, 그런 사랑으로 어, 평화군 경찰 경수사범들 되는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어, 너희들이 <웃음>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우리 그 젊은 놈들을 훈련시키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 착각 세계와 거짓말 세계에 빠져나오고 자기들의 약함의 폭로되고 그 폭로 내용으로서 어, 자기의 그 거짓말, 어, 어 강한 척 하는 거짓말 사기 나를 버리고, 정직한 사람, 또 겸손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미래가 확 완전히 달라지지. 음. 그러한, 어, 사람의 변함이 있게 되면은 미래가 달라져. 미래가 달라져. 훨씬 더 많은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가 되고 또 <웃음> 벌써 현실에서 승리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 젊은 놈이 딴 애들보다 현실감이 훨씬 더 많다 어, 하고 겸손하다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지 안다 아오 특별하다 그러면 젊은 놈들 이 원래 그걸 모르거든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지 얼마나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지 얼마나 바 보인지 몰라 근데 <웃음> 병화군 경찰 훈련하는 어, 젊은 놈들이 그것을 배우고 또, 그거는, 어, 전 세계 앞에서, 어, 식구들 앞에서 폭로되니까, 그것이 자기가 이제는 숨을 수 없고, 근데 그 숨을 수 없으니까, 어느 면에서 자기가 그 현실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거 통하면서, 아, 나는 계속 하면은,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신도 생기고, 점점 아름다운 훨씬 더, 긍정적인 훨씬 더,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을, 멋있게 지낼 수, 있, 아 뭐야 통과할 수 있는 무사의 정신, 무도인의 정신을 생기는 거야. 알겠나, 젊은 놈들? 그러니까 <웃음> 답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훈련 시간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견습삼들 위해서 한번 큰 박수를 음. 보내자. <웃음> 그래. 하여튼 우리 그시계로와 빅타와 어, 우리 견주 선물들이 이대왕님한테 많이 뜯을 말지 마안 맞아, 맞아 이놈들아 <웃음> 야, 우리 우리 초보자들이 격하는 것을 얘네들도 다겪했어더 <웃음> 심하게 <웃음> 그니까더 강하지 자 이대왕님이 어, 한국 사람들 어, 체중 입장에서 훨씬 더큰 편이지 그지 그니까 얘네들이 어, 그런 큰 남자가 어, 자기들 완전히 그냥 조이고, 자기 완전히 그냥, 음, 어, 꺾기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어, 아빠 통하면서 경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많이 세졌어. 물론, 이대왕님이 얘네들 다치지 않게, 아직, 어, 그래도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착각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거다 해줬지만, 그러나, 그, 그 애들이, 특별히, 우리 견주사분들 어, 빅텀과 시계로 막 이런 애들, 이모, 어, 어, 그런 애들이 <웃음> 그런 고 통하면서 완전 딴사람들됐었지 어. 어? 그러니까 그런 병화국 경제 얼마나 너희들의 큰 축복인지 몰라 어. 병화국 경제 훈련, 훈련 통하면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건 우리의 발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더큰 보호자 더큰 목자의 어, 문화, 문화 문명권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러한, 어,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생활 패턴, 생활 스타일, 살아가는 방식. 어? 이거는 그냥, 어, 우리 생츄에 아카데미와 젊은, 어, 뭐야, 어, 국제적으로 젊은 놈들이 그냥 한 번, 한 번, 뭐 1년 만에 3개월 하는 라이프 스타일 아니야. 이거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돼야 돼. 라이프 스타일. 자기가 음? 힘든 부분들, 무서워하지 않고 힘든 부분들, 어, 싸워나가고 어? 그 힘든 부분들 부분들 통하면서 저희가더 강해지고 그래도 강해지면서 현실감 더 많이 생기면서 똑같은 순간에 겸손해지고 어, 또 똑같은 문, 면, 면에서 딴 사람들 어, 사랑, 사랑의 사랑 마음이 커지고 어? 더 약한 사람들 더 강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랑스러운 자비스러운 마음이 평화경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난 모토 아버님께서 우리한테 큰 놀라운 큰 훈련장 축복 을 주신 어, 아버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봅시다. 아주, 아주. 자, 이제는 우리 리머 어, 공부로 들어갑시다. 오늘은, 오늘은, 어, 미카, 미카 1장이죠. 미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미가서 1장으로 들어갑시다. 미가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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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강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며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의 들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색인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야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비레 주민들아 너의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신하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비나니 이는 재앙이 여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의 이마이니라 아주 자 주. 스토프 <웃음> 자 미카서 보게 되면은 미카서 보게 되면은 이제는 미카는 예언자로서 긴 글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마이너 프로페 마이너 프로페이라고 부르지만 소선지자. 근데 그, 그 말은 그 선지자는 더작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덜 썼어요. e 에즈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이나 이런 어, 다니엘. 어? 다니, 어, what is it? Major p 어, 대선지자. 대선지자들이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음. 성경에 많이 글을 남겨서 근데 미카, 미카 어, 하고등 여러 어, 나흠, 이런 작은 하바쿡, 이런 더 마이너 프로펫 어, 선지자들, 소 선지자들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더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들 계속 쓰고 있, 있으시지만 그냥 글더 작게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 선지자고 원래 <웃음> 하여튼 이 상황에서 마이카, 미카서에서 나오는 미카는 갈라진 이스라엘을 보고 있어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 갈라진데, 북쪽에 있는 수도, 한번 수도했던 사메리아, 땅도 나오죠, 여기 사마리아. 거기에서 북쪽은 이스라엘 민족들 쉽게 집하는 그쪽으로 왔어요, 북쪽으로. 그러면서 완전 이방신 놈들 대표해서. 그러면서, 어, 유다는 남쪽 지방 유다는 두 지파 그렇죠 두 지파 집화, 유다 지파와 벤자민 지파 그지 유다와 벤자민 지파가 밑으로 가고 어 이제 그 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과 언약을 지키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가장과 똑같이 열 지파들이 실패해요 사탄으로 가요 두 집회만 살아남아요. 그두 집회 통하면서 집파 통하면서 예수님이 나와요 아버님 가정처럼 그두 집파 어? 이대왕님 집파와 국진형님의 집파 통하면서 천일국이 나오는 거예요. 네. <웃음> 그러니까 그러한 아 허리제 파라다 파라다 뭐지 동시성 동시성 섭리 그런 동시성 섭리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놀랍죠. 그런데 그열개 집파는 북쪽에 있었는데 땅도 더 넓고 더큰 도시도 있고 등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도 북쪽. 예루살렘도 북쪽이었고. 근데 멸망하는 거예요. 왜? 돈 통하면서 왕국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냥 자산이 더 많이 있어 가지고 악한 놈들이 들어가서 그 자산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는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 어, 선한 민족,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이, 예? 똑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기반하고 능력들, 부었던, 부어주신 능력들 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예, 어, 하나님의 왕국에 만들 수 있는 기반이만 딱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자기 자장사기연합과 곽그룹이 무너지고 있잖아. 걔네들이 돈을 왕창 흔치가 않소. 걔네들이 안에서 무너지고 있어. 어? 어, 큰 지도자들이 이제 빠져나오고 있고, 큰 지도자들이 이제 식구들 어, 자기 지도하는 식구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오고 있어. 지금은 어,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 보고 많이 받고 있는 가정연합 사기놈 사기놈들 빠진 어, 이단 진창 바벨론 음녀 사탄주의에 빠졌던 놈들. 이제 점점 깨닫고, 이래요. 점점 아버님 권, 권해권의 축복을 축복을 축복 받는 거예요 지금. 딴데보다 훨씬 더 많. 왜 이제는 한시 어머니의 사탄주의 이단이 완전히 포문을 냈습니까 아버님 완전히 부정하지. 아버님 실패자로 그러지 자기가 어, 메시아 뭐 재림주라고 하는 사기 내용하죠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이 점점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한테 어, 난 몰라 이렇게 말하지만 안에서 엄청 불안을 그러면서 팡팡 그룹들이 팡팡 터져, 터져서 나가는 거죠. <웃음> 이런 내용들 통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냥 아버님의 자성과 돈을 훔쳐 가면은 자기들이 뭐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실패 진창 되거든요. 그거는 이래 왕과 어? 어, 가요압벨 국진영님과 이대왕과 같이 합,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아무 기반 없이 완전 깡촌 시간 여기 한빌린도 없는, 소유할 수 없는 어, 소유하지 할수 없어 소유 않은 이 완전 광야로 나와서 7년 안에 이렇게 놀라운 기반을 우리 어, 성전 식구들과 함께 아버님 권오권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만들 수 있던 사실이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자산과 돈이 없었잖아요. 이거, 여기 오면서. 응? 근데 하나님의 부가 왔죠. 하나님의 승리가 왔죠. 왜가인와 아벨이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을까. 아버지 체름조 메시아 왕조의 왕 아버님을 지켰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중요한 자산이죠온 세계와 온이 사기놈들이, 어, 욕하면서, 우리가 뭐, 뭐라 그래? 불려, 뭐, 또 뭐래? 폐리한자뭐 이런 거? 패리. 리운자엄만대 욕했죠. 우리한테.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지금. 완전 실패진자 거짓 쇼들만 하는 거. 헌금과 돈들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야. 자기들 돈을 모셨지, 아버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니깐 그러니까 돈이 말라버린 거.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아버님을 붙잡고 모셨으니까. 하고, 전 세계가 심판받을 거라고. 우리만 말했잖아요. 한 시어머니는 자기가 이제, 자기 싫으니까 자기가 완전히 세계 축복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세계, 저주받았잖아. 이대왕님의 말씀했던 거죠. 그러면서 세, 계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 아벨권 내용들의 싸움들이 있는 거죠. 왜? 이제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 시가 왔으니까. 시기. 근데 그런 내용을 통하면서 세상에, 어? 세계가 무너져 있는데, 그놈들이 훔쳐갔던 모든 사업들이 다 무너지고 돈벌수 없는데, 지금은 우리 사업들, 국진영님 사업들, 성전에 있는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 내용들이 내용들이 팡팡팡 올라가고 있어요. 참, 신기한 내용이지. 우리 국정영님 그게 말하더라고. 어떻게, 아버님의 성년 역사 도우면서 자기 사업이 그냥 팡팡팡 그냥 커지고 있다고, 지금. 자기가 했던 거 아니라고. 저희 그냥 갑작스럽게 유명한 <웃음> 라디오 인터뷰들 요청이 오고 막막 막 슬바신 고카 골카, 골카. 세바신 골카는 와그그 양반이 대통령급이거든. 그 양반이 그 양반이 벌써 폭스뉴스 항상 나와. 그 양반 또 국정 초대했잖아. 뭐 일주일 전에. 이렇게 오면서가람스가 완전히 애국자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애국자의 애국자 회사, 이제, 이름을, 이름이 퍼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축복. 왜? 국진영님이그 내용을 통하면서 자기의 부를 거기 만들기 위한 건 아니고, 자기 동생, 아버님께서 세우신 후계자 상속자, 또, 극, 즉, 천일국을 도와주기 위한 신앙가의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놀라운 사업 가만은 아니에요, 국진영님. 가인, 아, 가인로서.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아, 아벨, 가인과 아벨의 성격을 보게 되 가인은 사업적인 능력이 엄청 많았어요. 아벨 죽인 다음에, 가인은 도시 하나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도시 정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건 엄청난 사, 그 사업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의 연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인 그러니까 사탄 쪽이죠. 국진영 님은 참된 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사업의 능력, 조직 관리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데 그 능력을 자기의 개인적인 부와 영광 위해서 쓰지 않아요. 누구 위해서? 아버님의 영광, 천일국의 영광. 응? 3대 왕권이 어 기반이 생길 수있게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계신 아버님이 아버님께서 특별히 모든 사업들이 지금 이거 코로나 어, 뭐야 코로나 뭐야 이거 자가격리하고 락다운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무너졌잖아. 한 3개월, 4개월 동안 돈못 벌고 완전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문 닫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에들해서 가인와 아벨의 기반이 커지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개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사실이 이런 심판이 올거란 사실을 알았죠 우리는 아버님이 현실적으로 체림적 메시아 왕중의 왕 하고 한 시험 없는 그런 천주적 실패 하 그러면 분명히 택하고 오라는 것을 알죠 여러분도 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 이대왕 삼대왕왕하고 어, 어, 국진영님 삼대왕권이랑 어, 썼죠 같이 쓰셨죠 전쟁터에 온만 내 욕을, 온만 욕을 받고. 어?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부부에서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고 그런 기간을 통해서 짧은 기간을 통하면서 이제 이대왕이 어? 우리 커뮤니티의 젊은 놈들부터 이제 나이 드신 분들까지 이제 총기 훈련과 절청 훈련과 어, 무도 훈련 무, 어, 무사들 무몇 명, 어? 이 젊은 놈들 무사들 이제 많이 만들었죠. 이대웅이 맞아 마말 젊은 놈들 <웃음> 음? 그러면서 어, 무도 있는 뿐만 아니라 어? 윤리적인 사람들 음? 하고, 이제는 자기가 젊은 왕과 왕비들도 아버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하고 철창 왕들왕 <웃음> 이런 내용으로서 우리 코미디가 실세였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밖에 사람들이 우리 전도 전도 천천히 하고 있는데 밖에 사람들이 그냥 찾아와요. 매주마다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요. 올해는 무슨 어 무슨 어 부동사 하는 그 아따란 사람들 들어오고 어? 이제 로마인 이트에트 수업을 또볼 거래. 하여튼 전도 안 할라고 해도 전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은 마음을 바뀌우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지로청도 지로청도 우리한테 와서 인사해 요 항상 이제 어 저번에 그 우리 어, 경찰 대회로 나갈 경찰 대 경찰 어, 지지하자 어, 대회에 나갔을 때 대모 나갔을 때 거기에 관리자들과 모든 책임자들이 우리한테 와서 인사하더라고 어, 우리 우리 한번 연락하자고 한번 만나자고 어, 당신들 하는 거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응? 여기 우리, 어, Dick s t r e t 8, 펜실베니아주 어, 8부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오케이? 지금 이겼다이겼어요 그, 노미네이션 모자요보수의 네. 보수 후보로 보수 후보 설정됐어요. 네. 그냥 보수랑, 보수 중에 한 사람이 설정됐는데, 그 설정되기 전에 우리한테 와서 기도 받으러, 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커뮤니티 만나고 싶고. 우리 커뮤니티는 뭐, 크,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커뮤니티 통하면서, 이전 동북 펜실배니아랑 네트워크와 지도층을 연결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영향이, 보이는 숫자보다 한, 어, 10배, 20배 더 커졌죠,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가 개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들 수 없어요. 이거는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 3대 왕권과 국진영님,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이제 7년 동안 보면서 파악했으니까 이제는 자기 조직대와 자기 팀들과 자기의 큰, 쉽게 말하면 민병대들도 우리랑 합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천일군 문화시으니까그 조직들 막 가서 주관 하고 너희들 이렇게 안 하고 가치라는 시스템으로. 같이 좌파 놈들과 이 사탄주의, 정치 사탄주의를 싸우는 시스템. 여기 스크랜턴 도시에서도 그 안티바위 사기놈들, BLM하고 이런 어, 테러그룹들이 여기 와서 이제 폭동하려고 이제 어, 그런 소문이 났을 때그 보수당 본부가 우리한테 연락했어. 보수당 본부 그거는 경찰한테 연락하지 않고 우리한테 연락해. 혹시나 우리는 철창 목사 어, 목회 철창 목사 이대왕대에서 들었는데 당신들이 뭐 우리 그날에 같이 있을 수 있냐고 이런 이런 이런 이거는 보수 동북 보수 본부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냥 어떤 한두 사람은 아니가, 아니,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이게 에리파서사 어, 트럼프 네. 대표도 우리 교회도 오고 예배도 이번에 왔지 에리파라사고 네. 우리 같이 경호도 했어 우리 여기 안티페가 네번 왔거든 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 이제 길거리에서도 이제 시민들이 경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경호 어? 방탄조끼 총 철창 들고 경호했는데 군인들처럼 에리파서사우리는 같이 했어 에리파라 네. 같은 경우 동북, 편집의 동북 펜, 트럼프 캠페인 어,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의, 선거, 캠페인의 선거 캠페인의 장이에요 예, 예, 예. 그 양반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 항상 찾아와요 아니 어떻게 우리 숫자는 별로 크지, 별로 크지 않으면 안돼 7년 안에 아버님께서 우리 숫자하고 한 20배 어, 어, 30배보다 더큰 네트워크를 깔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향이 그렇게 더세졌단말이에요 아니 국회의원 어, 후보 후보뭐야 설정된 후보들이 와서 인사하고 우리를 보호 우리를 how do you defend?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있다? 서 아니 생각봐요 이대왕는 특별한 목사 아니잖아요 나는 총알머리 왕관 입잖아요 <웃음> 이거 얼마나 무슨 극단파처럼 생겼어요. 사실 사실대말하 나도 알지. 그래도 뚫고 그냥 나갔지. 왜 좌파 극단파가 더 극단적으로 폭동과 어 뭐야 전쟁을 만들라고 했어. 아버님께서 이런 용기 필요 있다라고 하시고 어 이거 철장머리 왕관 했을 때부터 온만 욕과 웃음만 모두를 받는데. 았 근데 계속 뚫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공산주의와 좌파 사회주의 세계 세계 위에다가 설치 안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 놈들이 절 정치 사탄주의란 사실 을 알아. 우리는 자유와 책임의 나라 하고 전이고 참된 전이고 헌법 통하면서 사람들이 뭐 우리가 뭐 무슨 가치관인지 확실히 보여.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이 완벽한 뜻이 아니야. 근데, 헌법이 놀라운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오신 놀라운 축복이란 사실이, 밖에 사람들도 보이는 거 하고, 우리는, 우리 사람들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정말 선한 사람들이고, 사람, 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진짜 크리스찬. 근데 진짜 크리스천 사회주의 놈들 아니고, 사회주의와, 사, 어, 정치 사탄, 어, 공산주의는 숨어있는 얼, 뭐야, 마스크 입은, 입은 사탄주의. 정치자들 우리가 확실히 알알죠 왜, 왜? 아버님의, 아버님께서 공산주의를 사탄주의로 찍었, 찍으셨으니까. 우리한테 그런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확실한 가치관이 있는 거죠. 판단력.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는데, 왜? 일반 교회들 거의 한국도 마찬가지야 일반 교회들도 어, 어 70, 80%는 사회주의야 자파놈들이 미국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일반 크리스천들이 생각하지 못한 바이카, 깡패들 참전용사들 총기 소유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한 팀을 대, 팀 되는 거예요. 트럼프 집대통을 지키는 팀.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명미 큰 민병대 되는 거예요. 악한 정부의 내용을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놈 싸운다. 일반 크리스천들이 그 수마 사회유일라고 완전 히 빠져. 가짜들 이제 자기가 욕했던 바이커 바이칼 깡패들 참전용사들 어? 총기 소유자들. 아, 우리는 총기쓰이괴로었어 우리는 믿음으로 다 이긴다. 우리는 성령의 검이 있다. 우리는 뭐 그래요. 그거부터 말은 맞아. 근데 마지막 싸움에 말세보게 되면 영계시로 보게 되면, 되면 하나님께서 하고 하나님 같이 쓰는 사람들이 철창이 있어요. 철창. 실체적인 철창. 왜? 실체적인 심판이 오니까 악한 놈들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 끝나만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마음처럼만이 아니야 이 악한 놈들이 대학살과 살인하려고 했을 때그 놈들이 죽어요 이러한 현실은 그러니까 무수한 심판이 나오죠 어, 영기셔 보면 아 크리스천들 이거 이거 이거는 어느 정도 알아 근데 자기들이 이것을 현실화 못해 계속 그 어, 목사들이 이제 좌파 영향을 계속 받으니까 또정청부 지원도 받는다. 사기 시스템. 기독교 멸멸만. 그러니까 기독교 무시했던 참전용사들, 무시했던 바이카 깡패, 총은 깡패들, 무시했던 어? 어, 총기 소유자들. 자기는 더 위대한 신앙 있는 것척 하나만 사면서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근데 이제는 이제는 와서 빌잖아요. 어, 우리를 좀 도와달라 도와달라 사기놈들. 어 너희 너희들의 너희들의 어, 미, 놀라운 믿음이 어디갔냐? 너희들의 성령의 검이 어디갔냐? 왜 우리한테 와서 왜 우리한테 부탁하냐 이제 이거 보이지? 네? 사기놈들. 자기들이 책임 안 하고 싶었고 자기들이 생명을 희생하면서 죽을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싶었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폭동과 깡패 악한 놈들 맞아볼 맞싸움하면서 맞아볼 수 있는 용기였어, 그들. 그 용기 확실하게 아, 현실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야? 바이카 좋은 깡패 그룹들, 총기 소유자들, 참전용사들. 이제는 여기 세계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우리는 내전에 들어와 있어요. 미국에. 폭동하면서 이놈들이 모든 미국에 있는 영웅들 어, 스태츄들하고 어, 좋은 대통령들의 어, 그 대통령 쌍 그런 어, 뭐야. 뭐지? 형상형상이야. 스태츄 뭐야. 스태츄 조각상. 조각상. 그거 다 부숴내는 거예요. 이놈들이. 하고 경찰들이 아무것도 안해 왜? 경찰들이 시장들한테 걸려있으니까. 시장들의 월급 받아요. 그래서 월급 받아요. 그니까 이거는 악한 경찰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거는 유럽과 동양 모델이지, 이거는 미국에서 원래 아니었어요 이거. 시, 시민들이 투표로 경찰장을 원래 뽑았어요. 셰레피라고. 그러면서 그 투표 받았던, 2년마다 투표 받았던 시민들한테 책임감 있는, 보안관. 어? 보안관. 보안관을 뽑았어요. 그 사람이 경찰장이었어요. 그 마을, 그, 어, 어, 어 부서에, 그, 그런, 그, 뭐야, 그 동네에. 지금은 동양 시스템처럼, 아니면 유럽 시스템,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시스템이죠. 사회주의 시스템, 뭐냐 면 시장, 도시 시장이 경찰장 뽑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 경찰장이 완전히 시장의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냥 뭐지? 퍼빌 뭐야? 꼭두각지? 꼭두각지 뭐야? 꼭두각시. 그러면서 그 결장장이 결장 아결뭐 어, 어, 경찰장이 좌파야 이놈들이 미국에도 마찬가지야. 총기 소유 반대해 이놈들이. 시민들 총기 소유 반대해. 미국은 시민 총기 소유통하면서 해방 받았는데 협명했었는데그 놈들이. 경찰장들이 시장들이 어, 뽑았던 경찰장들이 시민 총기소유 반대. 이거 말이돼 여기.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경찰들 어, 시민들 지지하면 그놈도 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도시에 있는 시민들 흑인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일단 자기 어, 경찰장 안뽑았으니 왜? 경찰장이 생사에 파워 생기잖아요 자기 시민들이 그 결정장, 경찰장 뽑을 수 없으면 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놈들이 시장에 깡패되는 거예요 시장의 말만 듣지 시민들의 무섭지 않아 시민들의 말안 무서워 왜? 시민들이 투표로 쫓겨낼 수 없으니까 전일국 헌법에서 시장들이 절대로 경찰장들 못 세워요. 그거는 시민들이 세우는 거예요. 악한 경찰장들이 있으면 우리는 다 잘라버려. 하고 좋은 사람들,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좋은 사람들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이지. 정부의 인원들이 시민들 아래야, 우 높이야, 높, 위야 아니야. 시민들이 왜? 시민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공동상속자들인가? 히브리서 어, 8장의 나오지 어, 음, 그러니까 정부 의원들, 경찰들도 정부 인원이에요. 경찰들도 밑에예요, 시민들 아래. 그러니까. 경찰들이 시민들 모셔야지 시민들 위해 억압하는 거 아니지? 이거는 공산주의 사기, 사회주의 사기 시스템이지. 지금은 미국에서 그런 시스템들 다 도,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요. 특별히 자파 도시. 그러니까 흑인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자기 자기 친구들하 자기 형제 자매들 뭐 이런저런 뭐 잘못하면 은 이제 총으로 맞고 죽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사실. 점점 동양 커뮤니티 점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남동양 아시 동아시아. 남동아시아, 커뮤니티.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미국에 사는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뭐, 이런 그룹들, 월남, 어, 시민들을, 어, 어, 민족들을 이제 점점 그런 경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억압을 느끼는 거죠. 왜? 이거는 유럽 모델, 이거는 글로벌리스 모델, 이거는 사회주의 모델, 이거는 공산주의 모델이니까. 중앙정부 경찰, 경찰과 군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중앙경찰과 군인들이 히틀라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스탈린 도와줬단 말이에요. 모제동 어, 도와줬단 말이에요. 김일성 도와줬단 말이에요. 항상 중앙, 정 중앙경찰, 중앙정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탄주의 놈들 도와줘요. 시민들 안 도와줘요. 시민들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이웃들 시민 그러니까 이웃들 중에 우리 중에 제일 로 경찰 능력 있는 사람하고 능력 관리자 할수 있는 사람을 뽑자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경찰장을 뽑아야 돼요 왜? 경찰은 그냥 아랫시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은 생사의 파워 생기잖아요 법적으로 생사의 파워 생기잖아요 이거는 작은 파워 아니야 이게 정부 인원한테 이거 주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얼마나 위험한 파워야, 이거. 시민들이 항상 이것을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파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역에서 물론 철창왕국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총기 소유, 어, 무기 소유, 훈련, 물론 평화경찰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울 거고, 안전방식도 방식다 배우고, 악한 경찰들도 짤릴 수 있을 거예요, 시민들 이런 것이 얼마나 좋아요? 중요해요? 자유와 책임을 지키고 위해서 사탄권 있는 사탄 왕국도 항상 반대야 중앙정부 중심하고 중앙경찰 중앙군대 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 미국은 벌써 도시를 중심으로 고 경찰 중앙경찰 중앙군대 어, 대비어요 경찰들이 뉴욕 어, 도시 같은 경우는 7만 명 경찰들이 뉴욕에 돌아다녀 7만 명그 말이 되냐? 말도 안 돼. 7만 명. 그거는 완전히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군대가 자기 머리 위에 앉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 하고 그놈들이 다총 있고 일반 시민들 총 하나도 없어. 그거는 어떻게 자유야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군대가 자기 머리 위에 앉는다. 그거 어떻게 그거 자유야? 하고 책임이야. 그거는 완전히 억압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과 이 도시들의 이 분노가 있어요. 특별히 흑인 커뮤니티에서. 정부는 흑인 커뮤니티 타겟 하면서 흑인 아이들도 낙태로 반 이상 53% 죽이고 또 흑인들, 흑인들과 가난한 백인들 등 특별히 좀더 가난하면 그 사람들 더 많이 억압해요. 인정 차별 없이. 그니까 러 일반 시민들이 그럼 점점 이, 이 억압을 느끼죠. 그니까 러 지금은 미국에서 이놈들이 이제 BLM 통하면서 뭐 흑인 생명이 중요하다 이런 운동을 하는데 보수는 어떻게 하냐. 파란 생명이 중요하다. 그 무슨 말이야. 경찰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좌파놈들이 우리는 흑인 커뮤니티 위에서 이뤘을 것이다. 이라고 하고 보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경찰 위에서, 어, 이뤘을 거다.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수가 들어가면 실패할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보수가, 아, 우리 흑인, 흑인, 흑인 시민들, 형미제, 담임들이, 이 억압, 좌파의 경찰 억압 시스템, 억압 받는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 하고 우리는 동의한다. 그 중앙정부 경찰 시스템을 없애고, 우리는, 우리 경찰 장들 다시 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하자! 그럼 흑인들도 우리를, 우리 팀에 들어와야, 이거. 어? 그럼 흑인들 우리 취재하단 말이야. 왜? 우리가 그 사람들, 그 사람을 동의하니까, 그분들하고 동의하니까, 우리는 이 좌파 중앙 정부 경제 시스템 싫다. 시민들이 전이고 모델처럼 하나님의 왕국 모델처럼 시민들이 정부 인원들 선택해야 된다. 시민들이 정부 인원부터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보스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싸움이 있 생겨. 그러니까 미크로코스모스에서 이대왕과 국진님이 가인와 아벨이 얼마나 이런 <웃음> 활동을 미친 듯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치료청 네트워크, 네트워크하고 이큰 영양 시스템 어, 네트워크랑 항상 만날 때마다 우리는 경찰, 경찰들이 경찰 중요하다 흑인들이 중요하다 이 싸움에 붙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틀린 싸움이라고 흑인들의 아픔을 이해한다 도시에 있는, 도시에 있는 좌파 중앙 정부 아래 살아야 되는 억압받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 이해한다! 그거 통하면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없애고 시민들이 경찰장을 뽑을 수 있는 자기 커뮤니티에서 흑인이면 흑인 경찰장 뽑고, 어? 동양 사람의 커뮤니티에서 동양 사람을 뽑고, 자기 이웃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식으로 보수가 가야죠. 가야지. 그러면, 한인 원고을더 가까이 좀 하고, 흑인들도 도움 드릴 수 있고, 아 뭐야, 아, 지지할 수도 있고, 에? 이런 지혜라고 있었는데, 보스가 좌파놈들이 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흑인 커뮤니티 지지하는 사람들, 대경, 대, 대경, 대 뭐야. 대, 뭐야, 경찰들, 이런 싸움에 붙으면 안 돼요. 이 글로벌, 의 어, 국제 사탄주의, 공산주의 놈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경찰나 어, 어, 쓴다. 왜? 그 놈들이 경찰, 그 도시는 정부 시대에서 잡고, 그 놈들이 새로운 경찰장들과 새로운 중앙 경찰 놈들, 자기 안티파, 폭동 테라 놈들 다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보수가, 보수가, 어? 그 덫에 빠졌으니까, 우리는 경찰 지지한다. 절대 경찰 지지한다. 근데 좌파 놈들과 폭동 안티파와 미엘레이 경찰 장대까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럼 경찰 지지했다며? 너희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경찰 지지했다며? 이제는 우리는 경찰이야. 이사기 이, 이 놈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 지지해야 돼. 이제 자기가 했던 말을 이제 먹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거는 덫이야. 덫. 이놈들이 우리를 보수 우파를 이렇게 빠뜨리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아버님의 후기자 상조자 대신에 이대원과 국진님이 가인화해버려서 미친듯이 이 메시지를 폭, 어, 야, 이거, 폭로하는 거예요. 하고 우리 모든 지도층한테 마음을 전환 전환. 한 명씩 한 명씩 전하고 한명한 한 명씩 만나고 한 명씩 이제 전환시키는 거예요. 미크로커스머스 시작해야지 이건 마크로커스머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건 몰라요. 어? 이런 싸움이 얼마나 무, 무서운지. 우리는 이 좌파 국제 좌파 지료청에 덫에 빠지게 되면은 끝나버렸어요. 내전에서 우리는 지게돼. 그렇게 심각 미국이 지게되면은 물론 미국에 있는 어? 종이 소유자들과 잠정영사 등 다. 죽고 없 어, 죽지만 죽 죽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유와 어, 채, 책임의 문화가 죽어요. 이제는 공산주의 악한 놈들의 파워가 다 들어와요. 그냥 파워 있으니까 정의된 어, 파워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사탄 세계가 일어나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정성 안하고 우리는 열린 미래의 신화가 아니깐 어? 인간의 오프로치에 묻 얼마나 중요하지 우리는 아니깐 우리의 지금 하는 정성과 어? 활동들, 어? 싸움들, 토론들 인터넷 방송들 등 이런 것들이 한계 한계 얼마나 중요해질때 지금 사람들 몰라요. 생사의 고비에 오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진짜로 살아남건지 하나님의 왕국으로 갈 건지, 아니면 사탄 세계의 심판에 역사일 날 건지 더 심한. 그러니깐 여러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병화군 경찰 훈련 열심히 같이 하시고, 어? 항상 우리만 위해서 아니라 아버님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 위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훌륭한 또 용감한 종족 왕과 왕비들. 삼대 왕권과 같이 쓰고, 가형외과 같이 쓰고, 이 지도층과 이 미크로 코스모스에 있는 책임을다 하고, 마크로 코스모스, 땀, 땀까지 세계 현명이 좌파적으로, 사탄주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아니냐! 천일국 하나님의 왕국적으로!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대고 우리를 대고 모든 정성과 영광을 아버님께 참부모님께 올리면서 영광 찬양과 어? 사랑이 아버님께 참부모님께 올려옵나이다. 아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